주식 참 어렵네요. 여윳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적금으로 모으고 만기가 돌아오면 와이프에게 주고 웃주라는 재미로 살던 사람입니다. 금융상품이라고는 오로지 정기적금밖에 몰랐습니다. 다른 금융상품이라고는 정기적금이 유일할 정도였던 사람이 어쩌다 주식을 알게 되었는지 주변에 주식으로 말아먹은 사람이 많아서 절대 주식은 하지 마라. 차라리 돈을 빌려주면 왜 일이 있단 말이라도 듣는다 이게 내 삶의 지표였는데 자녀들이 중고생이 되니까 대학 등록금이 걱정이 되고 해서 평소처럼 새로운 적금이라도 들어야겠다고 은행 찾아갔다가 펀드 들어라고 해서 들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펀드가 장기적으로 돈 된다고 하고 뉴스에서도 보았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든 펀드가 불과 6개월 만에 제법 수익을 주더군요. 정기적금 이율에 비교하니, 여태껏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펀드가 뭐길래 이렇게 수익이 좋을까 공부하다가 주식도 알게 되었고, 10년 후에 자산 가치를 생각하면서, 순전히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증권계좌 개설하고, 와이프 몰래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돈을 모두 털었습니다. 서서히 실탄 투입하면서 10년 장투를 계획하면서 손실을 보는 것은 공부가 모자란 탓이라 생각하며 책몇 권도 읽었으나 손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때에 모든 실탄을 투입하였습니다. 계속되는 하락장에서 손실은 커지고 원금은 반으로 깨지더군요. 마음은 조급해지고 처음의 생각과는 달리. 어느새 2에서 3일짜리 단타 인생이 되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0대에 불과하지만 평생 빚지는 걸 가장 싫어하는 성격이라 아파트마저도 분양받는 대신 형편에 맞추어 오래된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쩌자고 겁없이 미수까지 쓰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반등장에서 수익을 보기도 했으니 괜찮았지요 자신감도 생기고 했지만 초보가 어쩌겠습니까?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도 투입액은 본의 아니게 계속 늘었고 급기야 처음 투자 목표액의 10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목표는 매달 30만원 정도씩 사 모으자는 것이었는데 자꾸 빠져들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리더군요. 워낙에 신용은 있었던 터라 와이프에게 말해서 적금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지금은 총액 5천 가까운 돈이 투자되었군요. 돈이 더 들어갔으면 더 신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더군요. 증권 게시판에서 보면 몰빵하지 마라. 미수 쓰지 마라. 손절을 잘해야 한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순응하라. 모든 충고들을 무시했습니다. 실패자의 말일 뿐이다.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다. 난 달라. 무조건 가는 거야. 현금 10만원만 남기고 모두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장기투자인데 10년 뒤에는 수익이 나 있을 거야. 처음 계좌 개설 후 6개월 동안 고르고 고른 종목의 80%가량을 몰빵하고 말 그대로 장기투자이므로 그저 나머지 20%로는 월 10만원 정도의 이자만 벌어들이기 위한 단탐의 매용으로 두고 전부를 몰빵했습니다. 그 결과 폭락장에서는 평당가 12,000원짜리가 4,000원으로 떨어지면서 그 계좌가 3분의 1로 떨어지는 아픔도 맛보았습니다. 그래도 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손절이니 원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주변에 추천했다가 오히려 손실을 끼치고 욕만 들어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한 종목만 가져오면서 계속 주식수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몇 개의 종목이 있지만 그것들은 순전히 단타놀이로 가끔씩 손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나아질거라 생각하니 커다란 수익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설렙니다 이런 장에서도 고수들은 수익을 많이 보신 분도 있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도 커다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니 결국은 믿을 수 있는 회사를 고르고 일단 믿음을 가졌으면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단한 가지만을 배웠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여러가지 복잡한 것을 모두 고려하기보다는 오로지 이 하나만 가지고 이제부터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달 적금식으로 꾸준히 투자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